여러분의 현관문이나 출입문은 안전합니까? 외부인이 방문하면 자연스럽게 미리 저장해 놓은 녹음멘트를 출력합니다. 누구나 쉽게 제작 설치할 수 있답니다. 그럼 직접 만들어 볼까요? 적외선 감지기에서 사람 움직임을 확인하면 안내멘트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SD카드를 꽂고 A버튼을 길게 누르면서 전원을 공급하면 저장이 됩니다. 우측편에 볼륨 조절 다이얼이 있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조정하세요. 뒷면을 보면 벽이나 천정에 못을 박아 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구매하신 고객님은 유리문이지요. 양면 스티커나 양면 찍찍이를 활용하면 좋겠죠. 사용 시 빨간 LED 램프가 계속 들어오면 주변의 움직임이 계속 감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010-9470-1599 또는 www.1800-1184.com을 검색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